이제 작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양액이 여섯 동이었고, 토격이 이제 세 동이 있었는데, 양액 같은 경우는 약 한, 한 4천 정도, 이 어, 정도 음. 조수익이 있었고요. 제 농사지신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액 비료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A통에 넣어야 될 것을 B통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휴가스는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거의 포대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체적으로 붓기만 하, 하면 되니까, 그, 비료 타는 어... 시간이 굉장히 그, 전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통째로 해서 통으로 묻어버리면 됩니다. A통과 B통이 절대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담비로 오면은, 어, 8가지 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네통만 됩니다. 거기에다 그 이제 미량까지 하면은, 실제로는 13가지를 하죠, 13가지. 저 요게 두 가지가 A통? 네, A통. 그느낌으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전단 장성에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양액딸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머리 아픈 게이 양액을 타는 겁니다 이게 그람수대로 타다 보면 은 제대로 탔는지 A통에 넣는지 B통에 넣는지도 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하는데 요런 번거로움을 한방에 해결해가지고 딸기 농사가 대박나는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곳에 왔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쓰는지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너무 이뻐가지고 꿀 발라놓은 것 같아요? 네, 예, 예, 맛있습니다. 또 딸기, 유, 딸기 자체가 예. 아, 윤기가 흔들흔들하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맛있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꼭 단맛만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새콤, 예, 예. 신맛도 조금 감이 되어져가지고, 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1번 그, 다마 이상. 음. 으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 어, 요 정도 따낸 것 같아요. 음. 그럼 매출도 좋으셨혜어요 예, 예. 작년 매출은 어느 정도 였셨어요 이제 작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양액이 6동이었고, 토격이 이제 3동 있었는데, 양액 같은 경우는 약한 한 4천 정도, 어, 요 정도 조수익이 음. 있었고요. 몇 동이세요? 6동. 6동 예, 예. 지금 딸기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정식은 지금 9월 9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이 위쪽은 지금 현재 예, 한 상태입니다 딸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딸기 상태는 전반적으로 생육이라든지 초세 이런 부분들은 어, 제가 이제 잘 갖춰 줬는데 지금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어,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딸기 비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병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날씨가 오늘 흐려서 지금 이제 윤기는 이제 많이 안 나게 되는데, 안 나지고 햇빛 받았을 때는 아 윤기도 번쩍번쩍하고 좋습니다. 농사지신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의 비료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A통에 넣어야 될 것을 B통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휴마스는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거의 포대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체적으로 붓기만 하면 되니까 그 비료 아... 타는 시간이 굉장히 그 전략이 되어집니다. 예, A통에는 우리 질산칼슘 그런 계열의 어떤 비료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냥 통째로 해서 통으로 묻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부어놓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교반기만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주게 되면 비료를 이제 거의 다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로베리라고 해서 이제 딸기 전용 딸기에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비료입니다. 어, 이제 질소가 9.7, 그다음 인산이 11.1, 그다음에 가리가 35.8. 나머지 이제 그 마그네슘이나 기타 어떤 미량, 성분, 미량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비통에서는 이제 가리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아, 이게 비결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가리에서 이제 당도. 가리에 관련된 비료 요소가 과비대 뿐만이 아니라 당도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리를 좀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 전에 저걸 다 하나씩 나서 넣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인산암모늄이라든지 뭐 질산가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그람수 재가지고 이렇게 부었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은 이걸 통째로 부어버리기 때문에 어 시간이 단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딸기 양액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1톤 탱크로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딸기 전문 양액 복합비료가 있기 때문에 a 통에 질산칼슘과 칼슘마그네슘 두포 그리고 딸기 양액 전문 복합비료 두포 이렇게 해서 총네 포면은 저희 딸기 농사 대박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후바스에 대한 가장 큰또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일단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작물 그 수세에 따라서 그 양액 비료에 대한 것을 맞춰서 좀 바꾸어서 비료를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한 작기를 하면서도 항상 거의 딸기 끝나는 시점까지 이 초세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월이나 1월기 저온기에는 많이 이제 초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깔아지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저온기에도, 어, 초세가, 아, 이렇게, 고름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화해를 30년을 했어요. 화해를, 꽃농사를.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심해. 근데 이게 과체류를 흘러다 보니까, 첫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양액으로 바꿨습니다. 양액으로 하고 나시니까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죠. 이제 양액은 뭐, 뭐, 토질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되나가고 있죠. 이거 지금 여기 몇 평이죠? 이게 500평입니다. 한동이 500평? 예. 한동 500평에 지금 가지가 몇,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400주. 지금 정식을 언제 하신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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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죠 그게 지금 그 관건이고 전문가에게도 이게 아차 실수 하면은그 돈도 좀 들어가는데 다 버려야 돼요 돈 비우고 다시 타야 되고 그런 난제가 있어요 A통과 B통이 절대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게 가장 장점이고 그 다음에 비료가 이미 적정하게 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쉬워요 타기가 저울질 안해요 <웃음> 저울질 어, 여게 지금 주로 사용하시는 양액비료네요 예예 이게 우리 그단비로 하면은 어, 8가지 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4포만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미량까지 하면은 실제로는 13가지를 하죠 13가지 예, 어, 네, 근데 미량도 조합 비료들도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서 그 조합 언대로 A 액 B 액 타버리면 간단히 끝납니다. 저 이게 두 가지가 A 통. 예, 그냥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칼슘을 먼저 넣겠습니다. 예. 통을 넣겠습니다. 에. 그다음 여기도 마그네슘도 들어가고 이제 저기서 A 통의 부족분 이제 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해야 되죠. 서로 비료가 서로 결합을 한다 고죠 결합을 해가지고 못 먹는 비료 주면 아무 뭐 필요 없죠. 끝까지 먹는 비료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미량입니다. 미량 요소. 미량 요소까지. 예, 예, 예. 얘만 들어가면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다 이걸 넣으면은. 다섯 프로 끝나네? 그러죠. 얼마나 넣습니다, 어, 제가? 250 정도 넣어주면. 250. 예, 예, 끝납니다. 음. 겨울철 같으면은, 어, 난방비 때문에 온도를 마지노선에다 맞히거든요. 요, 근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철결핍이 와요. 거의 겨울에 보면은, 가지농장 보면은 상단부에 철결핍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가지 보면은 아주 여름하고 같죠? 아, 벌써, 야유 위에가 노래져버니다 색깔이. 아, 원래 아, 노란데? 예? 아니, 노래져버려요. 철결핍이 오면. 예. 지금 노랗지도 않고 파랗하네. 예, 요, 요. 이건 완전히 여름철하고 똑같은 상태죠, 지금. 아, 오늘이 월중 생장점이? 7일인데. 예, 예. 생장점을 보면은, 네. 예, 철결핍이 안아요 그게 우리 유바스 비료 장점이고, f yeah. u